안녕하세요. 불가리 반지인데요. 이렇게 점을 시작으로 불가리 각인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. 그리고 점으로 끝나는 곳 끝나고요. 옐로 우 골드입니다. 그리고 안쪽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. 각인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고요.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옐로우 골드이고요.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. 사이즈는 이렇게 해서 약23 정도 되겠네요. 이와 같은 제품입니다. 금이기 그 때문에 한번 무게도 재봐야겠죠? 무게는 재보면 이렇게 15.7g입니다. 무게는 15.7g입니다. 크레미입니다. 네, 이와 같은 예쁜 불가리 반지입니다.